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드디어 공개된 배틀필드 2042의 새로운 모습이 23일 EA플레이에서 공개되었는데요 라이브로 본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건 그냥 미쳤다 미쳤다 이 말밖에 외칠 수 없었습니다 이걸 로내 미친놈들아 <웃음> 먼저 이번에 진행된 EA플레이에선 정말 아쉽게도 제가 기대했던 그 광원 빵빵하고 레이트레이싱 한가득 담긴 배틀필드 특유의 쨍한 그래픽으로 진행되는 게임플레이 영상을 원했는데 아쉽게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공개였던 새로운 모드가 공개되었습니다. 포탈 모드라고 불리는 이 모드는 쉽게 설명해 그동안 존재했던 배틀필드 시리즈들을 한 곳에 넣고 섞어서 즐겨먹을 수 있게 만든 모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면 배틀필드 시리즈의 시조인 1942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명작 중 하나로 꼽히는 배드컴퍼니2와 3에 있던 맵과 병과들을 배틀필드 2042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맵들은 각 시리즈마다 두종식으로 배틀필드19 사이에 있던 벌지전투와 알엘라마인 배드컴퍼니2의 아르카하버와 발파라이소 배틀필드3의 카스피의 접경지역과 노샤르 우나 이렇게 6개의 맵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기들은 m1, 게런드, 펜저슈렉, g3, m416 등 3가지 타이틀이 등장한 40가지 이상의 무기들과 사륜바이크 리틀버드, 스피파이어, b17폭격기를 포함한 40종 이상의 탈것 제세동기 eod복과 mav 무선신호기를 포함한 40종 이상의 보조장비 1 9 4 2의 영국군 미군 독일군 배드컴퍼니2의 러시아 미군 등 시리즈에 등장했던 각종 군대들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병 정찰병과 같은 병과를 그대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리즈 최초로 제공하는 툴과 함께 거의 게리모드처럼 무궁무진하게 게임을 창조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트레일러에서 등장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현대미군이 대검과 제세동기를 들고 64대64로 붙는 것 말고도 실제 개발진들이 테스트해본 세가지의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12대 1 1로 베컴투와 배필 3의 미군끼리 붙여놓고, 무기는 랜덤하게 팀마다 한 명의 VIP가 존재하며, VIP를 잡아야 점수가 오르는 대장전과 비슷한 게임모드. 2042의 미군 4명과 1942의 독일군 32명을 붙여놓고 독일군 팀 체력은 반토막과 체력 키트 사용 제한 미군은 단한개 헬기만 이용할 수 있는 잠입 액션의 느낌을 가진 이른바 천군 모드 배필3의 러시아군과 2042의 러시아군이 붙지만 무기 사용 없이 20대 1이라는 추가 룰이 붙어 미래형 탱크 한 대와 EOD 20대 싸움이 되는 예능전 등 제작진 본인들이 소개한 모드만 봐도 어디까지 정신나간 모드를 만들 수 있는지 알수 있죠 이 모드는 벌써 이 사진만 봐도 알수 있듯이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정할 수가 있는데 각종 총기의 데미지 조정은 물론 안기, 엎드리기, 정조준의 가능 여부나 사설 서버에서 종종 보였던 리얼리티 모드처럼 UI를 전부 안 보이게까지 설정이 가능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여러가지 모드들을 유저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포탈 모드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게임에 대한 설명은 대충 다른 분들도 이미 하셨고 얼추 딴 데서 보고 와서 아실테니 그렇다면 저는 왜배틀필드는 이번 시리즈에서 이런 모드를 추가했는지에 대해 좀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콜 오브 디티가 모던 어페어에서부터 도입한 워존 이 워존은 전작의 블랙옵스4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다가 모던 어페어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는데요 현 현재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핵심 축이라고 해도 될 만큼 어마무시한 인기와 돈을 쓸어 담고 있죠 단순하게 보면 워존은 기존의 다른 배틀로얄 방식의 게임에 콜 오브 듀티의 스킨을 씌운 느낌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워존이 여타 배틀로얄 게임들과 다른 점은 시리즈의 연속성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워존 이전의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시리즈는 좀비 모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해당 타이틀에 맞는 새로운 좀비 모드를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은 콘텐츠를 매번 새 시리즈마다 만드는 게 그다지 경제적인 선택은 아니었 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콘솔 게임들 특히 fps 게임들은 한번 출시를 하고 나면 뭐 길면 5년 7년 짧게는 3-4년 정도 서비스를 꾸준하게 이어오다가 신작도 출시해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게임이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워존에 에서는 이 게임들의 버려진 파편들을 계속해서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이어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모던어페어의 기반을 두고 있는 워존은 새로운 시리즈인 콜드워가 발매가 되자 콜드워에 있던 다양한 요소들을 업데이트를 통해 도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긴 했지만 현재로서 잘 정착이 되었죠 이런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음 다다음 다다다음 코르브 듀티 시리즈들의 소스들 또한 워존에 정착시킬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라이브 서비스의 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 시리즈들을 내놓을 때마다 해당 게임이 점점 날가가게 방치시키는 것이 아닌 한군데에 몰아넣어서 계속해서 재가공을 시킬 수 있는 항아리를 만든 셈이죠 사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배틀필드도 대중적인 게임으로 자리매김을 하여 지금보다 더 게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인게 배틀필드4의 디퓨즈 모드인데요 쉽게 설명해서 현재 에이펙스의 아레나와 같은 모드로 작게 지정된 맵에서 5대5의 데스매치로 이루어지는 흔히 우리가 FPS e스포츠 리그에서 볼수 있는 모드였죠 이걸 시작으로 하드라인의 스쿼드 하이스트 배틀필드1의 인커전 모드를 도입했지만 아무래도 게임 자체가 대규모 전투를 상정하고 있고 타 FPS에 비해 탈 것의 비중이 높은 것도 있고 무엇보다 게임의 메인이 되는 모드가 아니다보니 완성도도 상당히 떨어져서 매번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최신 시리즈인 5에서 새롭게 배틀로얄 장르에 맞춘 파이어 스톰을 도입했지만 5가 망한 것과 더불어서 모드도 문제가 워낙 많다보니 처참한 실패작이 되었죠 하지만 이번 포탈모드는 전작에서 다른 게임들의 모드를 따라가기 급급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본인들의 근본을 다시 되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 팬들이 원하는 건 배틀필드에서의 코롭 카스, 배그가 아니라 그냥 배틀필드였구나 라는 걸 깨달은 느낌이죠. 이번 2042의 트레일러들이 자 이게 배틀필드의 본연의 모습이다 라는 걸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 것만 봐도 어떤 정신으로 이번 시리즈 제작이 임했는지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탈모드에서는 시리즈의 시작인 1942부터 가장 큰 인기와 호평을 받았던 배드컴퍼니2, 배필3 위주로 사실상 리마스터링이 된 셈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好 ja. 게임의 모드 자체가 이런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현재 공개된 전작들 뿐만이 아니라 배틀필드4 배틀필드2에 있던 요소들을 다시 가져오거나 현재 콜 오브 듀티 워존이 운영하는 방식처럼 앞으로 출시될 배틀필드 시리즈에 있던 요소들을 이 포탈 모드로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 배틀필드 시리즈가 꾸준하게 고민해왔던 라이브 서비스 수명에 대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던 e스포츠와 같은 대중 적 적인 모드들 또한 수십 수만명의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사생적으로 생겨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이점 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이 포탈 모드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fps인 카운터 스트라이크 도 하프라이프의 모드에서 출발 했으며 벨브의 간판 시리즈인 팀 포트리스도 퀘이크의 모드에서 출발 했었고 한때 세계를 강타했던 오토체스 모드도 도타의 유즈맵에서 출발 했던걸 생각해보면 때때론 베테랑 몇 명이 모여서 개발하는 것보다 창의적인 유저들이 모여서 개발하는 것이 더 뛰어나고 획기적일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배틀필드가 야심차게 팬들을 위해 준비한 모드라며 숨겨왔었고 팬들도 팬들을 위한 모드가 맞다 며 환호성을 지르게 만든 배틀필드 2042의 포탈 모드 여러분들은 이 포탈 모드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